아무튼 그랬다고 한다. 그래서 꾸팁입니다 근데 나는 좀 뭐랄까? 나는 고양이들처럼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서 괴롭히는 걸 좋아하지. 막 갱얼지가 막 그러는 거는 좀내 취향은 아니랄까? 갱얼쥐가 좀 낯가리는 갱얼쥐고 그랬으면은 내가 가서 막 괴롭혔을 것 같아. 음. 야 놀자 이러면서 옆구리 존나 쿡쿡 찌르고 막 어? 어 그치 내가 찝쩍대는 게 재밌지 어? 고양이들은 보통 먼저 와서 앵기고 이런 거 자주 안 하니까 제가 맨날 고양이들 누워있고 이러면은 옆에 가가지고 우리 고양이 뭐해? 아유, 울면은 그게 이제 애가 아파서 울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약간 좀 떼쟁이들 우는 거 있지?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근데 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 달래주면은 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안기잖아. 아기가 이렇게 울고 있잖아. 응? 그 사람 뒷모습이고 그지 사람은 여길 보고 있고 아기는 시선을 여길 향하고 있잖아. 내가 여기서 놀림 응. 룰룰룰 놀리는 거임. 소리 안 나게 놀려야지. 대신에 얘가 막 이렇게 울 때, 막눈 마주치고 웃기만 해도 존나 빡쳐한다. 킬킬 킬킬 킬킬 킬킬 킬킬 킬킬 킬킬 킬키키 존나 웃으면 존나 빡쳐한다. 얘가. 나는 처음에 이게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애가 뗐으면서 우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웃었는데 웃다가 애기랑 눈이 마주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웃던면 계속 웃었지. 그랬더니 얘가, 잉! 이러면서 우는 거야. 나한테 막 손으로 이렇게 막 때리는 모션 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손을 이 위아래로 막 흔들면서, 으 이러고 울고 있다가, 내가 막 킥킥! 거리면서 존나 뒤에서 쪼개고 있으니까, 으 이러면서 존나 우는 거임, 씨. <웃음> <존나 웃겨. 웃음> 아니 그래서 아니 나도 그때 의도했던 건 아닌데 우연히 그 꿀팁을 알아버린 거지. 얘가 나한테 알려줬어. 음. 자기가 심술이 났는데 자기 나름에는 그게 존나 억울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애들 놀리는 방법을 하나 더 허득했달까? 그래서 아무튼 이 애기가 너무 얄밉다 뭐 그럴 때 그럴 때 애기가 안겨가지고 막 울면서 존나 떼쟁이 애들 있어. 착한 애기들도 많은데 하, 진짜 진짜 떼쟁이인 애들 있거든요. 떼쟁이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어, 해달라고 하고 안 해줄 거 알고 해주면 안 되는 건데도 일부러 어른들 곤란한 거 알고 그런 떼쟁이들 가끔 있어요. 그런 애들 놀릴 때 써먹으세요. 애기 주변에 이렇게 홀리해졌어. <웃음> 그런 좀 가끔 진짜 성악설에 부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놀릴 때 써먹으세요. 애들 울때 보호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이거 꼭 안겨 있을 때안 해도 돼 보호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 보면은 막 이제 애기가 여기서 이게 웅앵앵 이제 존나 뿡엥 이렇게 울고 있잖아 그러면은 보호자가 이제 여기 이렇게 쭈리고 어? 앉아가지고 달래줄 거 아니야 이렇게 음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꿀팁을 알았을 때 당시에, 얘랑 나랑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 모르는 애기였어요. 모르는 애기였는데, 이제, 사람들 막 많은데, 이제 거기서 막 떼쟁이가 한 마리가 이제 울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뭐보고자안 와서 둥가둥가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얘가 제쟤막 존나 운다. 존나 개웃겨. 이러면서 개 쪼개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웃음> 내가 갑자기, 내가 쪼개는 걸 보더니, 잉! 이런 거라니까? 그래서 알게 됐어.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남자애였던 건 기억나요? 남자애였던 건 기억나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게 꼭 이제 공공장 에서 애기들 울고 이럴 때 제가 눈치 주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이 애를 달래주는 어른들도 그냥 좀 얘가 진짜 아파서 이런 거나 이런 게 아닌 그런 뉘앙스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애들 뭐 떼쓰네 허허 이러고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 있지. 그냥 그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나는 나도 쪼개면서 지나간 건데 근데 이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이제 <웃음> 쪼개는 것처럼 보였거나 그건 사실이고. 근데 우연히 본게 나았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팔 이렇게 위아래로 때리려는 시늉하면서 잉잉 이랬는데 아 존나 웃겨서 개쪼갰지 야 제발 존나 웃겨 이러면서 <웃음> 친구랑 지나가면서 아무튼 그랬다고 한다 그래서 꾸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구도를 생각한 거는 이 제가 제 나중에 생각한 거 어. 저렇게 굳이 안 안고 있어 그냥 지나가면서 쪼개도 저런 반응이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 음. 음. 근데 이렇게 안고 있을 때가 더 유리해요 여러분 안 들킬 수 있어 왜냐면 애가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잉잉 이렇게 해도 이래도 보호자 눈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 애가 그냥 짜증내는 건줄 알아. 근데 이렇게 있을 때는 얘가 막 손짓 발짓을 하면은 이게 보이잖아. 이 보호자한테 다 보이잖아요. 이게 시야에. 그럼 얘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뒤를 돌아보고 나랑 눈이 마주치면은 그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가 이제 최고의 뭐랄까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이라고 할수 있다. 혹시나, 혹시나 진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뭐든지 알아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다는 거지.